티렉스 먹어볼까 이골팔 다이어 페스티벌에서 먹었지 몸소 음, 나게 모두 함께 맛있게 맛보고 팬분들도 맛있게 먹어 너무 뿌듯했지 음, 다운드 홍! 제가 오늘 입덕가이드에서 티렉스 버거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 운동 먹방 때 티렉스 버거를 우연찮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오늘 이 메뉴로 꼭 입덕을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마이크로 들어가는 게 깔끔하게 시요한 번만 해될거예아아 이제 드디어 입덕 가이드 무대가 10분 있으면 시작을 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막 떨리게 삭힌다 아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 박동수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커지는 것 같지만 하지만 평소 하던 대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2018년도 어, 다이아 페스티벌 놀 곳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어, 오늘 첫 번째 무대인 만큼 아주 재미있는 무대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근데 리더가 입니다 어, 리더. <웃음> 네. <웃음> 다이아 페스티벌 네. 오프닝 무대에 어울릴만한 매얼을 준비해봤습니다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입덕 메뉴는 네. 올 여름 핫했던 버거죠 바로 롯데리아의 티렉스 버거입니다 분명 티렉스 버거 소속사 롯데리아 데뷔 2018년 6월 데뷔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음먹방이라는컨텐츠에서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되게 특이하게 생긴 햄버거가 있는 거예요. 패티가 빵을 찢어와서 큼직하게 있고 이름도 제가 좋아하는 공룡 이름이라서 <웃음> 호기심에 사서 한번 먹어봤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입덕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맛을, 맛을 보도록 봐야죠. 하죠 포장지가 긴데요 거의 이거 닭한 마리 그냥 때려 넣었는데요? 빵을 삐져나왔어요 치킨이 삐져나왔어 아예 대박 이게 근데 먹으면 치킨만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어. 음, 진짜 치킨이 커가지고 진짜 치킨만 먹었어 엄청 꽉 찼어 <웃음> 맛있지 <웃음> 일단은 어떠세요? 안에 크림이 되게 좋네요 크리미하게 <웃음> 부드러운 어니언 소스? 맞아요 양파 요이나요그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닭아요살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치킨에서 약간 매콤 칼칼한 게 처음에는 모르는데 먹다 보면 혀에서 살짝 어, 매콤한 게 들어있었네라 게 느껴져요 거기에 이제 어니언 소스로다가 담 감아주니까 매웠다가 닿았다 매웠다 닿았다면서 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 그 어니언 소스 안에 피클을 잘게 썰어서 맞아 그런 거 피클도 또 따로 들어있어 안 느끼해 제가 봤던 햄버거 중에 패티가 가장 커요 엄청 크죠? 제 얼굴 말만하다가는좀 과장인가? <웃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요만큼 푸짐하게 들어가면은 가격이 네. 가격이 네.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3,500원 3,500원 3,500원 세트는 5,600원 5,600원 굉장히 저렴한 건데? 굉장히 저렴한데요? 3 5 0 0원에 치킨 맛도 충분히 느끼고 햄버거 맛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가성비의 끝판왕 약간 그렇게 볼수 있어요 편의점 햄버거도 요즘에 맞아요 2천원 너무 편의점 햄버거 맞아요 와 진짜 너무 먹어서 이거 먹으면 힘들어 우리 만 너무 먹었어 너무 죄송해서안 되겠어 여러분 드셔보시고 싶으시죠? 저희 입덕 가이드가 앞으로 준비 중인 콘텐츠 중에 시청자 입덕 가이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입덕 가이드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오늘 그럼 테스트 삼아 무대를 한번 해보죠 제역할 해주실 분 점프치신 파란색 티셔츠 분 가운데로 올라오세요 가운데로 올라오세요 슈기 역할을 해주실 분 우와. 선정해 주시죠. 네, 저기 저기 흰색 반팔티 입고 차요 하고 있는 친구 나와주세요. 홍산한두님 역할 해주실 분도. <웃음> 아 네. 검정색 옷 입으신 분. 네. 아 아까 우리가 아 맞네 맞네. 아니 왜왜 선정 안 하셨어요? 왜 <웃음> 마지막 나도님. 어, 어 저기 줄무늬 옷 입으신. 네. 아 눈에 가장 띄었어요. <웃음> 일단은 오늘 즉흥적으다가 시청자 입덕하기를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앞에 계 앞에 있는 트리스벅을 한 번씩 드시면서, 네 일단 맛을 보세요. 네 맛을 보세요. 네. 본인이 진짜 홍소나기다라는 생각. 네. 일단은 맛을 한 번씩 보세요. 네. 네. 일단은 잘 먹고 계는데. 어 굉장히 음미하고 있어요. 분석하고 네. 있어 요 지금. 어때요 맛이입안에서 입안에서 티렉스가 춤을 추고 있어 티렉스가 춤을 추고 있어. 와! a r T-Rex s 치킨이 이 T-Rex sugar, T-Rex sugar, T-Rex sugar, T-Rex sugar, T-Rex s u g 이 r T-Rex sugar, T-Rex sugar, 퍽 r e x sugar, t r 매콤해서 끝까지 먹어도 느끼하지 않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와 아, 올라오셔서 또 드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또다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니까 역시 제가 메뉴 선정은 진짜 잘한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런 <웃음> 컨셉을 맞고 계세요 요즘인 올라오셨는데 또 저희가 그냥 보내드릴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짜 요거 짜잔, 버거 짜잔, 교환권이에요 짜잔 일단 드릴게요. 두 장입니다 콤보 세트로다가 드실수 있는 거 버거 교환권인데 두 장씩 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다음에다감사합니합니다합니다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신사다다 감사합니다. 니다니다감사해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와 대박. 와 대박! 잠깐만요? 그거 대박. 뭐죠? 어떻게 <웃음> 저렇게 돼지 티렉스 다리 티렉스. 뭐야 17cm예요? 17cm 음. 어, 이건 더 크겠는데요? 그리고 아 오, 크다 10, 우와, 10, 19cm 19cm <웃음> 와, 와. <웃음>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 궁금증 이... 해결 그러면은 오늘 네. 이렇게 제가 티렉스 버거를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각자 어떠셨는지 입덕 포인트요? 어, 입덕 아하. 하셨는지 저는 입덕했습니다 네. 저도 네. 입덕이요 생각보다 되게 매콤했는데 소스가 부드러운 어니언 소스여서 진짜 궁합이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맛은 당연히 뭐다 좋았고 네? 근데 그보다 그 한끼 식사로 해결되는 이양아 맞아 이 양. 아, 아, 아, 크지만 양에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버거가 네. 이렇게 큰 것도 중요하지만은 높이가 높은 버거랑 또 다른 약간 가성비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가성비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큼직한 패티의 가성비 퐁! 퐁! 나! 끼! 화이팅! 자러세칸한번 찍을게요 세칸 하나 둘셋 축적 가이드 프레치 편을 하고 왔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간 중이라 <웃음> 계속 중간 중간 계속 백지가 계속 보이더라고. 아 그래서 그럼 뭐라도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서 우리.